허러비스 제공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쌍둥이전 1화 가리워진 아이들 단기 3973년 영종 25년 2월 9일 임금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조회에 참석하지 않자 벌래 만조백관이 임금을 찾아 나섰다 아직 아침 문안인사를 받지 못하였노라고 한 대비의 말을 귀담아 들은 세자가 벌벌 떨며 교태전으로 발걸음하였더니 그 뒤뜰에서 임금과 중전이 아직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찾아온 신하들이 이를 읍소하자 임금이 주위를 둘러보며 이르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단기 3973년 영종 25년 2월 16일 국선 화담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돌아오는 말일은 해의 달력으로 없는 날이고 달의 달력으로도 없는 날입니다 옥황상제께서도 염라대왕께서도 오늘만큼은 폭 쉬어간다는 천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한 윤달과 윤일이 겹치는 날이오니 나라의 굳은 일은 모두 그날 씻겨내려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즘 중전의 심기가 허약하기 이를 데가 없으니 그 즈음하여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 오 경이 보기엔 아들이겠소, 딸이겠소 하자 화담이 대답하기를 단생이면 왕자 아기씨의 기운이 없고 쌍생이면 공주 아기씨의 기운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시름에 잠겼다 단기 3973년 영종 25년 2월 29일 산실청 방향에서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두번 울려퍼졌으나 구리종을 쳐 아기 씨의 탄생을 알리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화담이 경무 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홀로 뜰에 나가 달을 보며 아 해와 달이 모두 외면하는 날에 어출상생이라 신들이 돌아보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탄식하더니. 강령전으로 땅을 접어 발걸음하였다 단기 3973년 영종 25년 3월 1일 임금이 밤중에 영의정 조익현을 강령전에 불러 은밀하게 이르기를 천상의명부에도 지하의 명부에도 없는 아기들이 태어났으니 이대로 아기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나라에 커다란 화가 닥친다고 합니다 중전의 회임과 출산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폐해야 하니 부원군께서 힘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조익현이 당황하여 묻기를 전하, 만 백성이 중전마마의 회임을 기뻐하였사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어찌 다 가리시려 하십니까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임금이 시름에 잠기더니 부원군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럼 태어나지 못하고 어미 뱃속에서 죽은 것으로 하십시다 그리하면 몇몇만 입을 다물게 하면 되겠지요 조익현이 대목기를 그렇다면 전하의 여식이자 제 손녀딸인 공주 자가들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임금이 답하기를 화담의 오도방에 보내져 그곳에서 수련을 쌓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이들이 살 길이라 하더군요 이에 조익현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 전하 그러자 임금이 용서하세요, 부원군 모두 과인의 부덕입니다 라며 조익현을 위로하였다 영종실록 중 일부 발췌 사관 김인생 저